그래, 일루와 그럼. 일로 와. 너 좋대. 놀고 싶대 같이. 와우. 흐리야. 아기가 놀자고 한 거야. 자꾸 방금 전에. 엄마인지 알지, 소리야? 놀자고 한 거야, 아기가. m u l 바어